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달고 있던 브로치가 땅에 떨어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지금까지 영화롭던 행운은 사라지고 앞날에 어둠만이 깔린다. 간판이 땅에 떨어지는 꿈. 하던 사업이 서양에 기울어 치력 같은 밤을 맞이하게 된다. 갑자기 물 속에 빠지거나 큰강물 내지 바다에 떨어지는 꿈. 그게 손해볼 일이 발생할 징조인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강가의 돌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꿈. 강가의 돌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 이른다. 거대한 나무나 좋은 제목이 자신의 집으로 떨어지는 꿈. 구하는 소망의 목표 달성 및 많은 이권이나 재물의 안정과 지위와 사업에 따른 발전과 영화를 얻게 된다. 거울이 저절로 깨지거나 떨어지는 꿈. 거울이 저절로 깨지거나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인연이 끊어짐을 암시한다. 여러가지로 되는 일도 없는 등 불길한 꿈이다. 개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물려 안 떨어지는 꿈. 손으로 많은 재물을 만지게 된다. 손으로 금은보화를 다룬다. 경찰관 견장의 계급장이 땅에 떨어지는 꿈. 현직에서 저천을 당하거나 파면이 된다. 실패, 실수, 실직, 불운 등이 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꿈.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지면 여러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사업에 진전이 없다.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꿈. 진급, 진하, 사업, 소망 등이 좌절된다. 계단을 올라가다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꿈. 계단을 올라가다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경쟁에서나 뒤떨어지며 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고추나무에서 붉은 고추가 땅에 떨어지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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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서 많은 지폐가 집안으로 떨어지는 꿈. 사회단체 등을 통해 재물이 생기거나 돈이 될 일이 있으며 또는 여러 통의 편지를 받게 됨. 공중에서 무수한 수표가 내려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모으는 꿈. 단체나 회사의 이권을 가지는 가입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공중에서 우박처럼 동전이 떨어지는 꿈. 행제나 행운이 찾아오게 됨. 구름에서 떨어지는 꿈. 뜻하지 않았던 차질로 실패할 것을 알리는 나쁜 꿈이다. 국기가 땅에 떨어지는 꿈. 순간 잘못과 부덕한 탓으로 망신살이 뻗치거나 실패를 하게 된다. 국회의원 양복 저고리에 금배지가 땅에 떨어지는 꿈.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직장인은 직업을 잃고 실직자가 된다. 가면, 면직, 퇴직 등 불운이 닥친다. 군인이나 경찰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받는 꿈. 공적사항으로 인해 특진을 하고 찬란한 스타가 된다. 그네 줄이 끊어지거나 그네에서 떨어지는 꿈. 어떤 기관에 부탁한 일이 좌절되고 자신의 권세가 몰락하게 된다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다 벼락에 맞아 떨어지는 꿈 생각지도 않은 대형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집단사고가 생긴다 길을 가는데 벼락이 등에 떨어지는 꿈 동업자나 협조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남 꽃나무의 꽃이 떨어지는 꿈 어떤 단체나 개인의 사업이 몰락하게 되고 병을 앓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김 꽃다발이 땅에 떨어지는 꿈 중단 사고 질병 실패 불합격 손실, 이혼, 결별 등이 있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꿈. 예상치 못한 불상사나 실패 및 장애 등 손실에 부딪혀 고난을 당하는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는 꿈. 하던 일이 중단되고 실패를 맛보게 됨. 나무나 곡식 등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꿈. 외상을 주고 그 돈을 거두기 힘들다. 나무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부러지던가 떨어지는 꿈. 자신이 사고를 만나 부상을 당하게 되던가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날고기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 날고기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사업에서 성공하게 된다 또는 누군가 팔다리를 다쳐 중상을 입는 것을 보게 된다 날아다니던 잠자리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꿈 하던 일이 중도에 멈추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고, 실패, 우한 등이 있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일이나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을 암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도중에 꿈에서 깨어난 꿈.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희망이 사라지고 질병 등 육체적인 시달림을 받게 되며 어렵게 얻은 명예가 일시에 무너지거나 신상에 큰 변화가 온다. 애정, 처녀성, 희망 등을 상실하거나 신상의 위험이 닥쳐온다. 눈썹이 떨어지는 꿈. 병으로 고생할 것을 예시한 꿈이다.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는 꿈.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는 꿈은 힘차게 목표를 위하여 매진하던 중 생각지 않은 역경을 만나 실패하게 된다. 이런 때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일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생각하며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다리 갑자기 떨어지는 꿈. 아는 사람 중에 불행이 다가올 암시임. 돌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을 맞고도 태연하게 걸어가는 꿈. 학회 또는 언론계 등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 돼지가 옷을 물고 안 떨어지는 꿈. 뜻밖의 황소만한 복과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돼지가 하늘에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꿈. 관심 없던 일이 뜻밖의 커다란 성과를 얻는다.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떨어지는 꿈. 자기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다치는 꿈. 모서른에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미움을 받게 될 징조이다. 떨어지는 별을 치마에받거나 삼키거나 별이 맷속에 들어가거나 지붕마루에 구르는 꿈. 떨어지는 별을 치마에 받거나 삼키거나, 별이 뱃속에 들어가거나, 지붕마루에 구르는 꿈은 태아가 작품, 업적, 사업 등으로 성공할 징조이다 떨어지는 포도송이를 받아 먹지 않고 쳐다 만보는 꿈. 태몽으로 장차 교육자나 정신적인 지도자로 크게 이름을 떨칠 아이를 출산한다. 떨어지는 해를 치마폭으로 받는 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실할 자녀를 낳을 태몽. 마른 개울이나 산에서 조개를 줍거나 공중에서 떨어지는 조개를 받아서 삼키는 꿈. 마른 개울이나 산에서 조개를 줍거나 공중에서 떨어지는 조개를 받아서 숨기면 공적 재물이나 작품 등을 수집하거나 얻게 된다. 많은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간다. 말 안장에서 떨어지는 꿈. 말 안장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우환이 있거나 하던 일이 실패한다.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의욕을 상실한다. 날리기 위해 헤쳐놓은 물건 위에 뒷방울이 떨어지는 꿈. 남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빚을 주고 떼이게 됨. 맨위 단추가 떨어지는 꿈. 윗사람이나 신변에 뜻하지 않는 불운이 닥친다. 실패, 불합격, 쉬물수 사고, 질병, 실직 등이 발생한다. 머리를 빚는데 비듬이나 이가 떨어지는 꿈. 오랜 걱정이 해소되고 집안의 근심이 사라지는 등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풀림. 머리에 쓴 화관이 땅에 떨어지는 꿈. 행복했던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남은 것은 찢어진 상처일 뿐이다. 한때 좋았던 권세와 명예는 사라지고 지옥으로 향한다. 면접시험에서 떨어지는 꿈.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된다는 꿈. 목화가 바람결에 떨어지는 꿈. 꿈에도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툭 불거져 나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밤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밤알을 손으로 받는 꿈. 수주, 관급, 도급경매물 등의 입찰을 하면 손쉽게 낙찰권을 손에 거머쥔다. 방울새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중도에 멈춰지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배에서 귤이 땅으로 떨어지는 꿈. 임산부는 유산을 하거나 임신 중독 및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다. 중단. 실패가 따른다. 배에서 물로 떨어지는 꿈. 불연한 말썽이나 굳은 일에 부딪혀 손실과 장애를 치르게 된다. 번개가 집안으로 떨어지는 꿈. 천둥. 번개의 벼락은 재물. 기쁜 소식. 문제 해결. 명성. 부귀. 위대한 사상이나 일를 상징한다. 번개가 집안으로 떨어지는 꿈은 집안에 큰 경사가 있거나 큰 재물이 들어옴 을 의미한다. 별랑에서 떨어지는 꿈안 좋은 꿈 사업이나 하는 모든 일이 낭패를 보는 꿈 별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 사업상 손해를 입을 일이 발생하거나 개혁을 단행할 일이 생긴다.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 권력 권리 사업 명예가 추락 또는 개혁할 일이 생긴다. 별이 품 안에 떨어지는 꿈 선구 자적인 임무를 출산하거나 성직자가 될 인재를 낳는다. 봉선나 잎이 떨어지는 꿈.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과 서로가 결별하여 곁을 떠나가게 된다. 돈꽃지 땅에 떨어지는 꿈. 오랫동안 화려한 인기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곰으로 사라진다. 떨어지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